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설날은 어, 잘 쉬셨습니까?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소원순 취하시고 네, 행운과 건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매운 여러분 자, 올해는 어, 성공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7편 입니다 7편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주제로 7편 방송을 하겠습니다 50대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무리 눌러도 지나치지 않겠죠 7편 선물 옵션 성공 비법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폭락했죠? 그렇죠? 그죠? 음, 대폭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 예, 선물시장, 옵션시장, 주식시장을 볼때 예, 외국인의 동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 친구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주식을 5,249억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그동안 매수해왔던 거다 던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금융투자는 백, 천삼백십억을 매수를 했고, 투신하고 어, 연기금도, 어, 매도로에, 가담을 했어요. 선물도, 어, 외국인7 칠천구백, 에, 서른계약이나 매도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콜 매도, 이십억, 그죠? 매도했고, 푸드옵션, 또, 십억을 매수하는, 하면서, 어, 세계 모두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도, 그죠? 엄청나게 나왔죠? 프로그램 매도. 아침부터 어, 나왔습니다 4124억이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상태 이렇게 매도가 나와버리면 예,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선물 매도 그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속 나왔습니다 7933억이나 매도가 나왔고 추식도 그죠 추식도 지금 외국인들이 5 2이 49억 아침부터 계속 분할 매도 하면서 어, 장을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프를 보시면 음, 21선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죠 자 21선이 어, 현물지수구요 코스피 백지수 매도신호 떴죠 그죠 MACD상 매도신호가 떴다 아침부터 어, 매도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이 MACD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매도신호가 나오면 어, 내일도 또 하방으로 갑니다 2-3일간 예, 가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다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선물 매도하면서 하방으로 완전히 구축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내일하고 모레 계속 하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상승적으로 생각을 굳혔지만, 오늘 뭐, 사스 영향, 그죠? 영향이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보통 그냥 하루 이틀로 끝날 그런 기세가 아닙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어뭐 하방하는 그런 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했고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계속 어 뭐이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 지금 중국 경제가 그죠. 온 전신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지금 전 세계가 어 지금 경제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외국인이 던졌기 때문에 매도 방향으로 오늘 아침부터 가서 했죠 바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다 손절하고 다 손절하고 따라 붙어야 됩니다 매도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120분 봉에서 그죠 매도신호가 벌써 사인이 떴죠 그죠 이때 가죠 매도신호가 떴지 않습니까 1월 21일 날 그죠 11시, 11시에 시 벌써 120분 봉상에 벌써 매도신호가 떠 있는 상태였어요 떴고 그 다음 하루는 밤 이때는 음,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예, 상승시켰던 그 장대 양봉이 있죠, 그죠? 그래, 이 친구들이 오래 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친구들은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주식을 상승시킬 때는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뭐. 어? 하루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뒤그 그 뒷날도 또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미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이미 방향을 굳힌 게 있죠, 그죠? 음, 굳히고. 결국은 사드 어, 사드란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 이게 또 우리 설날 연휴 기간에 또 굉장히 또 에,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선물시장이 에, 에, 단기간에 에,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 한 3개월 동안 또 어, 하방을 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은 또, 어, 또 이렇게, 예,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여러 가지 지금 대박이 터졌고. 음, 계속했는데, 하여튼 위클리 옵션, 예, 선물 옵션으로, 오, 오, 어, 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시고 그동안 어, 이 MAC들 잘활용하시면 어, 어, 순간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 아침에 만약에 시가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죠 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예, 상당히 더블이 났죠 그죠 285 짜리 푸드 같은 경우에 아침 시가가 1.21 입니다 그럼, 더블이면 2.4이죠, 그죠? 딱, 따블라고 스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에 진입하더라도, 더블이 나는 거죠. 이렇게 옵션은 100%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잘만 활용하시면, 또, 내일도 또, 내일도 또, 또, 더블 날 가능성도 있고,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푸드 어, 옵션으로, 푸드 어, 옵션으로, 어, 이게 고집을 피우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 파생해서 어, 고집을 피워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왕, 예, 상황이 끊겼다 싶으면 바로 푸스로 갈아타야 됩니다. 손절 바로 하고, 아침부터 푸스로 어, 갈아타야 되는 거죠. 무의투자도 역시, 예, 뭐, 작살났죠, 그죠? 아, 아침에 콜, 뭐, 뭐, 미니 선물 다 던졌습니다. 그냥, 이거 상이 예, 안 되는 거 뻔히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다 던지고, 어, 선물 한 개야, 그 다음 푸드 옵션.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갔는데 거의 원금 수준으로 와버렸죠.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방에 너무 많이 실는 바람에 또 이렇게 작살이 납니다. 모의투자는 한 번씩 작살이 나보면서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거죠. 이 모의투자를 하지 않고 실전 투자하게 되면 한판이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유자금이 비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침에 바로 시가로 또 저는 푸스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지고 깨진만큼 다 회복이 다 돼버렸어요. 실전투자는 그래서 오히려 더 수익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 하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외국인 동량이 선물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바로 아침 시가부터 매도 공략을 하고 푸 옵션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다 어, 더블 상 나오도록 하고 또 지금 오버로 해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일 때 이렇게 옵션에서 큰 대박이 뭐 390% 그죠. 어제 전날 0.40 짜리가 어, 390%까지 터졌습니다. 어? 6배 터지죠. 4624 0.40이 고가가 2.43 어, 6배가 터지고 있습니다. 6배가 터지는 재테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눈시고 어, 찾아봐도 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영업일수록 하루만이죠. 영업일수록 하루만에 이렇게 에, 6배가 터지는 재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에, 꼭 배워 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투자로 실패하신 분들 또뭐 사업으로 또 실패하신 분들 뭐 장사하다가 또 말아먹으신 분또뭐 어, 법원 경매 부동산 압류당하고 거리로 나아지, 나아지신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 방법은 이 옵션 투자입니다.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은 주간 옵션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마다 또 다섯 열뭐자주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열폐 뭐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뭐, 이게, 이거는 뭐, 6배 터졌죠, 그죠? 이보다 더 낮은 종목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낮은 음, 종목은 200, 280짜리 한번 볼까요? 280짜리는 0.20짜리가, 그죠? 0.20짜리 오늘 어, 1.4일까지 7배가 터졌죠, 그죠? 자, 위클리 한번 볼까요?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하고, 포 285짜리 한번 볼까요? 285짜리. 이게 그죠? 어, 전날이 0.03이었는데, 오늘 고가가 얼마입니까? 0.50 이죠. 몇 배입니까? 3일은 3. 3 어? 18배죠? 18배. 어? 17배. 어? 3,021. 17배가 터졌어요. 어? 하루 만에 영업일수로 하루 만에. 자, 17배가 터지는 이런. 어, 참 그죠? 예, 알다가도 모르는 게 바로 주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큰 예, 이렇게 연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양매수, 양매수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17배가 터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put 17배. 17배. 자, 이게 위클리 285짜리죠. 그죠? 자, 위클리 285짜리. 보시면 고스피 위클리. 285짜리 요거하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뭐 최저가는 0.01이었어. 예? 0.01이었던 것이 뭐 이거는 목요일날 상장이 됩니다. 그죠? 목요일날 상장되고 요거는 금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월요일이 되죠. 이틀만에 그죠? 바로 만에 0.01이 그죠? 최저가는 0.01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최우가는 0.5고 50회가 터졌는데 50회, 같아졌네, 50회. 예? 50배, 50배, 하루 만에 영업일수록, 50배가 터졌어요, 지금. 천만원 같으면,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5억이네, 5억. 와, 하루 만에 5억이 됩니다, 5억이. 이게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짜릿합니다. 5억입니다, 5 5억. 응?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5억이라니까요, 여러분. 100만 원 질렀으면 하루 만에 5천만 원이네, 5천만 원. 100만 원 그냥 없다 손 치고 1000원짜리 어, 하나 사가지고, 그죠? 0.01. 오늘 고가 0.50이니까. 50배. 아, 위클리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입니다. 어? 위클리. 자, 위클리, 285짜리. 이게 0.01이었던 게, 그죠? 어? 50회. 어? 285짜리, 위클리. 자, 일자별. 이건 이제 중간에는, 종가는 0.03이었어. 그죠? 0.03 일단 잡았다 하면, 예. 뭐몇 집입니까? 뭐 3일은 3. 17배, 그죠? 17배가 이렇게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가로는 50배가 터지고.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17배, 뭐, 50배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클리가,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에, 아침에 좀, 고평가가 그 됐죠 그죠 0.23으로 출발했어요 이게. 예. 그 0.23 같으면 이제 더블 더블 되는 거죠 그죠 0 5이니까 더블 되고 그 하루 전에 하루 전에 0.03 이었죠 그죠 이게 고가가 0.50 17배죠 17배 1 천만원 같으면 1억 7천이 되죠 1억 7천 하루만에 그죠 1 천만원 만 찍어놓고 광대도 좋다 갔다 오니까 1억 7천만 원 지금 위클리 옵션 이렇게 최고 지금 수익률이 높아요 위클리 자체가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또뭐 연휴가 긴 기가 지고 며칠 안 되죠 그죠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 아, 수, 목 그럼 이틀밖에 안 남았어 지금 목요일날 이런 거는 아, 큰 대박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 이런 거는 양매수 해가지고 넘어야 되겠죠, 그죠? 양매수. 그, 없는 셈 치고, 양쪽에 천만 원씩 찔러가지고, 넘으면 이게, 50배니까, 막, 5억이 되는 거고, 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5억. 0 예? 천만 원이 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보면서, 이렇게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 나는 왜안 되나, 그죠? 행운이 없는 것을 그죠 콜로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풋의 일부를 일부를 이제 가지고 왔었죠 어, 풋에서 이제 많이 수익이 났는데 또, 또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어, 여유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팅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금이 없으면 배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배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배팅할 수 있는 자금이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위클리 옵션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대박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뭐, 50회, 5 0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단돈, 더블만 놔도 됩니까, 그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사 오늘, 뭐, 못 잡았다 하더라도 계속 지금 하방으로 갑니다. 지금. 하방으로 가니까.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방으로,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질러놓으시고, 음, 계속 이제 포스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콜은 끝났습니다. 지금, 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예, 진정되지를 않기 때문에 모든 이제 경제가 스톱되는 거죠, 지금. 예,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를 예, 잡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건 반등하는 거고 상승할 때마다 매도 쪽으로 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진정될 기미가 없어요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 할때 그때 콜로 가담하고 지금은 푸스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중을 50%는 현금으로 또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일에 또 추가 진입해서 배팅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질러버리면 이거 오늘 술을 못쓰죠. 그죠? 바로 오늘 코를 처분하고 바로 포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 힘들죠. 그죠? 또 기회를 줬어요. 아침에 5분 봉이 또 예, 오브목이 또 상승을 해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매도가 계속 갈수 있었죠. 그죠? 이쪽에, 뭐, 이쪽 부분서 한번 청산 좀 하고,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오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MACD가, 매도 신호가 뜰 때는 예, 강력한 하방이기 때문에, 예, 예, 무조건 매도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MACD가 대단히, 예, 어, 특히, 이렇게, 일봉상, 어, m a c d 는 아주, 어, 어, 확률이 높으니까, 어, 바로 가담을 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과, 주식을 패대기 치잖아요. 이렇게 패대기 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다 또뭐 선물까지 매도 쳤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뭐 프로그램 매도까지, 그죠? 4,124억이나 매도 쳤는데, 무슨 제주로 올리겠습니까 장이 그죠? 거기다가 호가잔량도 계속 그죠? 만만 삼천 만 개약까지막 음 나왔죠 매도 수량이 호가 잔량이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음, 충분히 여러분 매도 쪽으로 가담을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매수했다가는 절단난다는 사실을 예, 알았겠죠? 그, 이런 어, 이런 돈 버는 기술을 공개를 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따라 하셔서 수익을 냈을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 호가잘라이 쌓이고, 선물이 매도 치고, 외국인이 주식으로 매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하겠습니까?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확산 일론데, 당분간은 지금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푸스로 뭐큰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포 수정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은 이룰 효과 상승적으로 봤는데 이에에 코로나 바이러스 복병이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매도 방향으로 해서 어 수익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 아이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어, 추락을 하겠죠 뭐 275까지도 뭐, 275까지도 뭐 추락을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여기서 한 20포인트를 또 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292점지않니까 그죠 292. 점 여기서 20포인트 빼버리면 273 이지 않습니까 그럼 273이 이 정도입니다 그죠 273이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뺄 가능성도 있어요 안 그러면 요선 요선 그죠 요선이 지금 121선인데 121선 277 277까지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폐대기 쳐버리면 또 당분간 또 계속 매도 방향으로 합니다. 갑자기 또 매수를 하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계속 매도 방향으로 임하시고 나스닥 선물이 또 주시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좀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예, 조식이 조식이님 어떻게 뭐 이런 대 폭당장에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제 모의 투자는 막 그때 그때만 하루하루만 변동하고 있던 푸스로 갈아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1월 28일이죠, 그죠? 1월 28일. 이도 뭐, 손실 난 것도 다, 뭐, 보여드리니까. 또 뭐, 모의 투자는 손실 난 거는 부끄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손실을 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7,800, 6,42700, 그죠? 수수로는 오늘, 날에 이 2만 7천, 그죠? 200원. 뭐, 뭐 이런 거는, 어, 어떤 추위를 파악하시는 게 주, 중요하니까, 자, 9천만으로 똑 떨어져 버렸어, 그죠? 이억에서 출발했는데 예, 밑으로까지 내려와 버렸어. 요자 이렇게 되는데 예,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로 갈아 탔으니까 포스에서 또 수익이 나면 되겠죠. 음. 자 오늘 날짜로 해서 또 저장을 해놓고 매매 일지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또 장고 장구, 장고도 또 저장을 하고 저장을 더 저장 포함도 하고 조리도 하고 또 바뀌었네 76320이 돼시해야 되겠는데 이게 조금, 그때그때, 조회할 그때 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76310. 마이너스 76310200. 수수료는 27,200원, 27,200원, 그죠? 음. 이렇게 해서, 매매일절 또 작성하시고, 매매일지를 작성하시고 모니터자를 자꾸 해야 됩니다. 저도 1년 이상 했거든요. 모니터자를 써서 강력하게 배팅할 어, 배팅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아무 그냥 눈만 볶음볶음 뜨고 있으면 안 되고 어, 자꾸 주문도 넣어보고 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구도 이렇게 또 복사를 해서, 그죠? 오늘이, 오늘은 뭐 7630원 손실이고, 추정자설은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장구도 또 저장하고, 또 수익률도 복사하고, 수익률이니까 잘돼 있으면 다이 누적 수익이죠, 그죠? 누적인데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추정 자서은9천0 0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수익률도 또 추정을 하고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투자는 바로 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의 투자를 하면서 대포를 키우는 거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 위클리 옵션이 대박이 터지고 17배, 50배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음, 보여 드렸으니까 어, 계속 어, 푸드 옵션으로 이제, 어,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오늘은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